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며칠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부처님이 오실 때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전해드리려고 오셨는지 오늘은 부처님 얘기 좀 해주세요 예예 예. <웃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예. 4월 초파일날 예. 그 연동도 많이 달고 그러시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있어요 예, 예. 그게 보통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들한테 부처님이 되게 알려주는 거, 또한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요. 부처님이 오신 연도 있죠. 네. 이게 굉장히 다 달랐어요. 그거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처님 오신 연도가 3000년 됐다고 그래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각 나라가 다 다르니까 1956년도에 각 나라에서 스님들 2,500명을 모셔놓고 있죠. 그 연도를 갖다가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2500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956년대에. 아... 그래서,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네. 부처님 오신 것이 2564년이죠, 우리나라는. 네. 근데, 남방불교에서는요, 2 5 6 3년도예요 아, 틀리구나. 저왜 틀리냐면,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 우리나라가 1년이 빠른 것은 1 9 7 6년도 불교신문 기자가 예. 잘못해가지고 있죠 이년을 <웃음> 말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래요그 이제 부처님 오신 생일이 있죠 예. 이것이 남방불교에서는요 4월 15일이에요 아, 음력으로 예. 레사데이라고 해가지고 보름에 달이 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을 갖다가 또 깨달으러 가신 날, 깨달은 날, 돌아가신 날을 다 시골로 해요. 남방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4월 8일이죠. 예. 일본은 또 양력으로 해요. 아 맞아요. 틀려요. 4월 8일이에요. 예. 예. 그리고 보통 이제 한자권에서는 부처님 오신 것을 갖다가 천상, 천하 있죠? 예. 유아 독전.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삼계, 개고 아당, 안지라고 래요 아.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인간, 인간 있죠? 예. 자기 자신이 가장 종교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고 나서 있잖아요. 예. 삼계에 모든 괴로움을 없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모두를 갖다가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법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각 경전에 부처님 오신 뜻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함경이 있죠 우리나라 네 아함경 상흥부경전 아늑다, 숲다라는 데 보면은 있죠? 예. 열애가 그렇게 왔다, 붙다가 오신 뜻을 말씀해요. 아. 이게 이제 잘 모를 거예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초기 불교 있죠? 예.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괴로움과 괴로움을 극복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다에 두 번째 종교학적으로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류의 종교학적 방황에서 있잖아요 해결을 하고 종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도 종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각자 주장하는 게요 그 다음에 대승교학적 있죠 법화경 제2방편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생명 있는 중생을 있죠? 깨우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불의 뜻이 있죠? 예. 성불합시다. 믿어서 깨달읍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증일 암경이라고 있거든요? 네. 부처님 오신 뜻을 오사라고 있어요. 다섯 가지 일. 세상에 출현해서 반드시 다섯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첫 번째는 뭐냐면 법률을 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법륜이 있죠. 이게 팔 정도에요. 예, 예, 정도. 그게 뭐냐면 전법륜 경이라는 경전에서 말하는데 붙다가 깨달은 말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깨우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개몽하고 개화시키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가족을 구한다고요? 예, 예, 예. 예. 아...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고 나서요, 도, 부모라는 생물학적으로 부처님 아버지 구원 했어요, 안 했어요? 부처님 만들었어요 예예. 예. 또 어머니도 출가시켰죠 예. 그 부처님 만드셨어요 예. 그 다음에 아들 라울라 출가시켰어요 안시켰어요 출가시켰어요 예. 그래서 10대 대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라울라가 그래서 출가시키고 그 다음에 친척들이 있죠 예. 많이 출가시켰습니다 스님 하나 물어볼게요 예예. 예, 예. 그럼 부처님이 도탁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있었어요. 도다아 저기 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놓고 아 놓고 출가했어요. 출나 처음 듣는데. 아 출가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예 예. 아예 예. 아, 예, 알았습니다. 나울라다 놓고 예 어린애 있잖아요. 예. 놓고 출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겠네요. 예예 예. 다 예. 아. 놓고 이제 예. 결혼해가지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네. 예. 그 가족을 구한다는 건 정토부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네. 등락세계 예. 믿음이 없는 자를 믿게 땅에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예. 그건 뭐냐 어리서운 사람 있죠 예. 어린서운을 깨우치게 하는 건데 사보가 있잖아요 사보 불복. 불, 법, 승, 승개 예. 이걸 가지고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보살의 뜻이 없는 사람을 보살됨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요? 예예. 예. 아... 제가 이제 보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예. 전에 하지 않은 얘기가 뭐냐면 보살은 깨달음이 결정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예. 그리고 제 팔지 보살해가지고 부동지, 이제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 이러, 이 사람은 보살은 깨달음이 결정된 자니까. 그 다음에 누구든지 소원을 성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수, 보현, 대세지, 관센보살, 지장보살이 있었죠. 예.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미래에 부처가 될 사람들이 있죠. 예. 수기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상보사님이 이제 보살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네가 언제 부처님이 된다고 수기를 줘요 부처님이. 아. 그게 불종경에서 수메다라는 보살이 있거든 수메다. 예. 그 부처님을 갖다가 잘 보상해 준 예. 이분을 수기를 주셔요. 아. 그리고 이제 일반적 보편적 경전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첫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아 어, 넓게 보셨네 근데 이게 예. 부처님이 눈으로 볼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웃음> 그게 모두. 옛날에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돼지 같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임금님이 부처님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뜻이야 우와. 그 부처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너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아...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데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네,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예. 너 분수를 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부처님은 너가 부처인 것을 알라 이거예요. 아... 이게 좀 달라요. 예. 도수가 높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진짜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진짜 괴로움은 뭐냐 아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네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를 알아라 하겠죠? 예예. 또 공을 알라 그랬죠? 예예. 예, 예. 그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미쳐들어요 스님 아 그래요 수행을 해야지 아, 그 다음에 예. 네 번째는 참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란 거예요 누구인지 알아요? 우리 인상거사님? 글쎄요, 나는 내가. 그니까 수행을 예.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성 있죠? 예. 자성이라는 것은 고유한 성질,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성을 알라, 이거예요. 항상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불성을 알라는 거야. 불성. 불성이요? 부처님의 성질이 있죠? 예. 본질을 알라는거예요 아... 너는 불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예. 불종자다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법성을 보라고 하잖아요. 모든 법성은 모든 존재를 말하는거예요그 아... 다음에 모든 현상이 있죠. 예. 법의 성질을 말하는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를 알라면 은 자성과 불성과 법성을 살펴보라는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육사외도를 타파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도 종교가 많았거든요. 예. 내가 최고라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육사외도가 뭐냐면, 첫 번째 산자애가 있어요. 예. 회의론자야.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그걸 갖다가 걸고 넘어져, 이게. 두 번째는 아지타라고 있거든요. 예. 이분은 유물론자야. 모든 것을 물질로만 보는 거야. <웃음> 예? 세상은 다 물질로 되어있다잉 응? 예, 예. 또 세번째 막갈리고사를하고 있는데 이분은 숙명론자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운명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번째 프라나 카사파가 있는데 무도덕론자야 도덕 필요 없다는 거야 법이고 도덕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파크카차야가 있어요 다섯번째가 예. 무인론 론 감각론 그런 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부처님하고 같은 동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종교예요. 니간타라고 해서 예. 자이나교 교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무소유를 주장해요. 예. 그래가지고 빨리 활짝 뽑고 다닙니다. 인도에서. 그런 스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인도에서만 있어요. 세계에서 예. 없어요. 맞아요. 태국에서본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육사일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승불교 법화경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인연은 내가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개, 시, 오, 입이 비거네요 예. 개는 열어, 열 개자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붓다의 일생이 있죠. 부처님이. 예. 그 다음에 시는 행하고 건너간다는 뜻이야. 붓다가 될시야이 있죠. 예. 수행을 해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는 깨달을 오자데 깨우침, 깨달음이 있죠. 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피팔라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죠? 예, 깨달았죠. 29살에 출가를 해가지고요. 예. 6년을 수행을 해요. 얼마나 고요하게 수행했는지 이 머리 있죠? 예. 머리에다 새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와, 대단하시네. 그리고 이곡알 음식은 예. 어떤 때는 콩알 하나로 먹고도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떨 실까요 그러니까 6년을 수행해가지고 35세에 깨달읍니다. 그래서 피팔라나무가 보리수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수, 스님은 37년간 수도 하시는데 조금 느끼셨어요? 많이 느꼈죠 저는. 아... 작은 깨달음 같은 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아... 그리고 아 부처님이 왜 이렇게 깨달으셨는가를 네. 느낌이 와요 저는. 대단하시네요 스님도. 그리고 이제 입이 있거든요. 들입자. 예. 들어가서 모든 중생을 깨우쳐주는데 예. 교화하고 계몽해가지고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돌아가신 걸 말하는 건데 맨발로 다니셨잖아요. 예. 맨발은 생명존중이에요. 예. 벌레 안발으려고 예. 예. 예, 예. 무소유도 들어가지만 예. 길에서 태어나셔가지고요. 길에서 돌아가세요. 이게 불기는 지혜와 자비 종교잖아요. 예. 지혜와 자비로서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종교의 경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코로나라 진짜 힘들죠. 예. 아 문제가 많아요. 전염병으로. 예, 예. 또 어렵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예.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혀가지고 있죠. 예. 이 괴로움을 지혜와 자비로서 극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 복을 지시고, 왜?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스님.